스텝이랑 친해지는 방법. 스텝과 스텝은 친해지지 않나? 스텝들끼는 원래 금방 친해지잖아. 요 스텝들끼리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나? 스텝들끼리 더 사이 좋지 않아요? 물어보시는 분도 스텝이에요? 세트끼리는 원래 서로 친한데 어떤식으로 사이가 안좋은데요? 이거는 제가 봤을때 친해야죠 <웃음> 그래도 선생님들하고도 그렇고 고객님들하고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일하는 거랑 부분만 하면 저는 너무 친한 것도 괜찮은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. 근데, 제가 봤을 때, 저 처음에 방송할때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았어요? 이렇게 글씨로써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도 있고 그림 그리갖고 미용기술 같은 거 설명해줄 수가 있으니까 가장 미용인들을 위한 채널 그리고 저는 지금 친해지는 거에 중점을 다 두는데 찾아봤을 때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Thank you. 뭐 이런 이유도 솔직히 있지 않을까요? 급여가 얼마나 돼요? 저도 궁금하네 솔직하게 얼마나 돼요? 거기는 그러면 108이네 그러면 지금 2주밖에, 2주밖에 안 되겠는데 연습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요? 그런데 연습을 너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?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습을 안 한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연습을 너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? 설마? 궁금한 거는 저렇게 하는데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저렇게 하는데 연습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?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? 응. 연습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? 물론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게 항상 이야기는 양쪽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이게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어느 한쪽 얘기를 100% 이게 딱 그렇다고 할 수는 없긴 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뭐 사실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그 이제 여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뭐 원장이고 인턴들도 있을 거고 디자이너 선생님도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죠. 원장님 근데 다시 한번얘기했지만 어느 한쪽의 얘기만 딱1 0 0 이게 딱들어가안 되고 항상 양쪽에 그게 걸러져서 이렇게 뭔가가 이제 또 와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정말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우선은 물어봤던 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? 라고 했으니까 어... 가 봤을 때는 이 양이 5 5 다음에. 어 교육비 저희도 받아요. 왜냐면 그 저는 프랜차이즈인데 아카데미를 보냈을 때도 똑같이 교육비 아카데미에서 받거든요. 저희 매정은 그냥 거기에랑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요 아카데미를 안 보내니까. 근데 그냥 이제 모든 거는 다 양면성이 있어서 무언가가 막 복받았다고 할 만큼 정말 비단한 그렇게 막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아쉬운 것들이 항상 있게 되고 아쉬운 것들이 있으면 그만큼 또 채워지는 그게 있어서 정말 그지 같은 막. 빼고는 다 비슷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매장을 다녀봤어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매장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의 정말 그냥 개쓰레기 같은 몇몇 양아치 매장들 빼고는 좋다고 해도 뭔가 뺏어가는 게 있고 다 비슷해요 어쨌든 그 가성비 괴물님은 제가 이렇게 답변한 것처럼 사실대로 얘기를 드리면, 저렇게 생각하신데, 을 지금 이적은건 절대 아니라는 거. 네. 그리고 이 줄은 시간은 지금 미용 생활을 전체로 봤을 때 거의 한 100분의 2도 안 된다고. 그 먼저 할까요? 어차피 타자를 치셨으니까. 아니죠. 그럼 좀 봤죠. 맞아요.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미용을 처음 했을 때 원장님이 해줬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청소 잘하는 미용 잘한다. 제가 청소 잘 바닥 잘쓴 사람이 그래요. 바닥 잘 쓰는 사람이. 할수 있는 게 일단은 없잖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투구리이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물어봤던 것처럼 강사보다 더 무서운 데가 스튜디어스래요 항공 항공이 제일 무섭다는데.